아, 진짜? 어, 진짜로? 아 어, 예, 감사합니다. 이게 아, 약간. 서비스... 네. 소주 하나 더 주세요. 와, 예, 엄청나게 주네요. 와인까지 줍니다. 예. 와, 예, 완전 맛집이네. 와, 대단합니다. 아니, 이게 네. 좀 끝에 드니까, 이거. 네. 마루... 아 <웃음> 야, 오늘 제대로 된 맛집 왔습니다. 와, <웃음> 네. 네. 어, 이거 서비스예요 <웃음> 어 아, 서비스 아, 소고기집에 이런 서비스를 줍니다. 다아면또줘요비래서요 정도 맛이 있다. 와대단이 생고기는 중심이니까 이처럼아 꾸벅 무라. 아. 아 진짜? <웃음> 어 진짜로? 아, 예 감사합니다 이게 서비스는 내마음 이게 잘 나가요. 다 <웃음> 아닙니까? 그니까내 마음은 항상아 멘트입니까 멘트? 이야. 그래도 기분이 사람 말이 기분이. 응. 아, 응. 잘 응. 교육 잘 시키나 다제 응. 마음에 아 이런 말인도 좋다. 응. 사람들이요. 응. 아, 응. 아 응. 이 알바가 응. 서비스를 응. 주면서 응. 제 그래. 마음이에요. 그렇게 <웃음> 그냥 응. 그 서비스나 말을 응. 하는 나도 있고 어떤 애들은. 응. 기분 좋은 거뭐 이거 내 마음입니다. 한번들면서나뭐 드라마 이제 또팀 날라가야 되는데 현금을안 들고 다니데아 씨. <웃음> <웃음> 그러니까 맥주 하나에 보이가 원래요. 안찬하고 바지살이 요즘은 제일 맛있어 네. 이게 이제 숙소미로 제일 고급인데 먹어보면 음. 부드럽긴 하지만 내가 알고 는 소고기의 그 맛은 떨어져. 음. 안심이나 안창이 좋은데 이거 없어 매번 떨어져 저거는 오늘, 오늘 소안 잡았나 내가 어제 안 잡고 그게 떨어졌서요냥 음, 이거 평일 날 오면 와도 한 일곱 시 반, 여덟 시에 와야 안창하고 갈비살을 좀 먹을 수 있고 좀 늦었고 오 맛있는 분이 나왔는데 없어 아, 여, 여, 샤베, 요, 이거 아마 없어 지금 안창하고 못 시켰어 내가 요 사장님께 전화 오시켰도 맵고 싶어요 형님은 또 이런 방법이 한국... 사람은 많네. 치즈이인데 이거 사고. 아유 뭐 마음이 요하고 치즈가 누가 쓸 때를 보면. 야 엄청납니다, 여기 뭐 선물이에요, 마음이에요, 뭐 박살납니다. 에 예, 매트 박살나요. 아 서비스 이만에주는속거집에 천가보네. 6개. 아야 대단합니다, 서비스가요. 아이비스병이 자주 오는 당골가게라는데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응. 미식가네, 미식가. 아 응. 넘었다. 어이, 목이야, 씨. 아, 목이 이렇아이왜이 목이 왜 목이 왜 이렇게 아파. 아, 목이 이 아가주하고정신없어고뭐 <목소리를> 선물을 엄청나게 뭐 주더라고요 그럼뭐삼등 선물을 뭐이런 많이 주놓고 가면 서 사람들이 어, 국많이맛다고 네, 그러더라. 그래. 음식도 맛있고 음, 음. 음식이 맛있다고 네, 맛있고 그렇다고 음. 아우 아, 아, 그래, 겪고 그래. 이제 그래 하면서 그 그래 그래, 그래 하는서 돈이 왜이 조금 넓어거아니 그래 어느정도 여유가 있어야 또 그렇게도 아, 아, 하는 거고돈있기요뭐 어쨌든 능 그래야 고돈 있어도 그래 안한 사람들도 그래, 있고요 그렇네 그래. 아, 어제도 뭐 부동산 방송에다가 내가 뭐 아파트 때문에 하나 올려놨는데 네, 지금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들 억수로 많거든요 많은데 그 양말 파는 사람 못 파는 사람 화장면 한들 안 먹어 하면서 돈 모은 사람들 집 하나 사갖고 있는데 재개발로 몇천매억을 손해보는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돈 7만원 10만원 주고 변호사 여기저기 다니보면 돼. 근데 돈을 안써 봤기 때문에 그런 돈도 아까운 거야. 그렇 하다보면 결국은 몇천만원 손해보고 매듭 손해보는 거거든. 그런 것도 영상에 보려고 하는 게 실제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이고. 그래 나는 뭐숙 있나 싶어가. 그래도 뭐, 영원히 있겠나 싶어 가 그래도 뭐욕자라는 용언이 있겠나 전화해 봐 아, 아직 써봤는나 낯선 거야 괴로하고 있잖아 그 그래, 경제 가면 돈 되나 씨 차라리 여기서 한일지직 할까요 맞다 야 경제하고 맨 말고 이건 전혀 다리 없거든 부었다. 아니, 나는 이제 뭐 형수님의 옷은 예쁘게 입고 왔는데 뭐여 딱고 뭐저 나르고 적시 없는 그래, 기라 사촌 형도 옆에 있었지만 우리 클럽에 이제 형수인데 대단하다 하며 그래 이런 데도 오리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누구 형수같이 가면서 어? 여와가사실 하기 안 쉽다 고 하면서 근데 남편이 잘하기 때문에 부인도 잘하는 기라 남편 못하는데 부인이 잘할 일은 만무하다는데 뭐두마은큰 내가 봐도 그변에 주변에 뭐 매니, 아랫고 뭐뭐 생활비 제대로 뭐, 못 갖다주고 맨날 뭐 경기 힘들다고 하뭐고하면서 그 족파로 돌아다니며 뭐야, 뭐, 욕망, 욕망, 뭐, 욕망, 근데, 그래, 하기가 안 쉬워요. 또, 오는 것도 안 쉬워. 뭐, 오는 거 쉽다고 볼 수도 있는데, 와서, 그렇게 막 치우고 하기가 안 쉽거든요. 남편은. 나는, 네. 네. 우리 아이프, 다른 아니고, 우아가 좀, 뭐라, 삶에 대한, 가정을 지키는 그런 쪽의 욕심은 되게 강한데, 내몸 안에서 우리 남편이나, 내가 누구, 내게 또, 신호를 안 듣는 그런 거는 안 아끼는 것 같아. 그 요즘 여자도좀 약하잖아. 아, 그렇죠. 근데 우리 사람은 또 고른 게 없어. 그래서 약이 적당히 좀약 해도 괜찮다. 그렇죠, 예. 내가 그래도 신뢰, 신뢰. 어, 내가 뭐다여 내가 힘들면 안하지만 내가 좋아서 하는 거라서. 아, 네. 내가 이런 거 하면서 뿌듯하고 당신이 또 기분 이런데 를 하면서 남편 기도 뭐, 살고 이런 거 하면 그게 기분 좋으니까 그러면 다내 그래, 말았어. 아, 그래도 나 가세요. 맨날 막돌고 떨고 있고, 막 이런 거 먹을 지않 아, 나좀 싫어. 나 엄마가 막 치우고 있어. 그이 예, 오늘도 뭐 이런 한테, 오늘도 막 치우시길래. 음. 내가 이제 멀리 있다 보니까, 광영이 마하고 이제 소주 먹다가 어. 옆에 가고 담배 그래, 피워. 아니, 형수님, 능들이 보면, 일하는 줄알겠어돈 받고. 와, 뭐, 그래, 열심히 합니까? 가끔까지다 쳐다보는 거사람 근데 그게 보든 안 보든 그게 항상 그렇게 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니까, 사실. 아 쉽습니다. 그거 그 사실 칭찬받아 다다한게 있고. 그냥 그래도 전화드렸는 게 아유, 뭐 사실 뭐 저는 동생이지만은 그런 거 보기, 보기도 보 좋고 이래 봐. 아, 솔직히 뭐, 내가 밥한끼 산다는 니혜로전화 드렸는데 소주 한줄안 몰라. 아, 울다 아, 마. 아. 어, 동생이랑 무조건 얻어먹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웃음> 형이 무세면 함사마, 동생이 함사고뭐 동생이 술한잔 무척하면 어, 또 동생이 함사는게. <웃음>